오늘도 여전히 쓰레기는 그대로 있습니다. 아무도 가져가지 않습니다이 기다려. 토스트 금방 해 줄게. 새끼가 싸가지고는 그놈 영이 엄마한테 차려서 주는 래 아, 진가지는네 말하는 거야. 이래 가지다 싸어졌어. 한대 때려빨리 그래서 뭐? 나도 궁금해서한대 때려빨리 나같은니진주중으로는 뭐? 졸라게 때렸다 음. 뭐야? 신이야 <놀람> 저희 치킨을 시켰어 대신 또 내가 운동을 해야 되니까 많이 먹어야 돼안 먹으면 근육이 살수가 없어 치킨. 웬일이야? 응? 형방이 들어오고 저가 그 동네에는 치킨 시킬 때도 문 앞에다 따달라고 고 미리 결제를 해야 돼요 음. 그래서 저녁이 왔어요 쉬니까 벌써 저녁이 야 그래서 일단 먹었으니까 운동을 좀 해야 되겠지? 얘들아 그리고 복근 운동은 이렇게 푸시업을 하면 안 된다 알겠지? 뭐할 거냐면 오늘 옷을 빨 거야 냄새가 나가지고 아 힘들어 바지를 빨 거야 이건 무슨 바지냐면 우리 친척 동생이 나 불쌍하다고 바지 준 거야 이 윗돌이는 여자친구 준 거야 불쌍하다고 윗돌이는 빨 수가 없더라고 왜냐? 이거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냄새나는 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입은 바지만 빨 거야 그렇지, 너또내 친척 동생이 주인공이시네. 응. 세탁기에 빨면 되지, 왜 화장실에 왔냐? 집에 세탁기가 없어. 오지 응. 뭐, 않 응. 세탁기가 없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감정이 좋아서 레트로 감성. 왜안 떨어지겠지? 응. 언제 따라왔어 일로 와. 말려놓는다. 말려놓는다. 고기다 걸어놨는데. 아씨, 다 젖었어. 아씨, 이거 다 젖었네. 아, 어쩐지 축축하더라, 씨.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책이 없네요. 사람들 좋겠다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나 미친놈이 줄 거야. 이거 뭐 셀카봉 들고 이렇게 혼자 혼잣말하니까 난 미친 놈이야. 시장에 할게 너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망상에 빠지는 것 같아. 내일은 이제 월요일이라 이제 내일 회사 업무를 보는데. 그래도 시간은 좀 빨리 갈것 같아 오늘...